통함차 통함차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목소리> 또 일을 하러 나왔네요 이건 제육볶음이에요 제육 쌈밥 먹으러 왔죠 그리고 여기는 컵밥거리에요 컵밥이 싸고 맛있다고 이기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비싸고 맛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먹어보고 싶긴 한데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길방을 해야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보쌈 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이제 그 한박 스테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개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마카세 같이 내주는 데인데 먹을 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지 제 친구랑 와가지고 먹었습니다. 제 새끼 턱 접히는 거좀 봐요. 씨, 어떻게 해야죠? 저거. 저렇게 날개란을 이렇게 예쁘게 올리면 음료수를 주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쁘게 올려놨어요 역시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죠? 먹을만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간장도 이렇게 해주면 맛있더라구요 신이 주이주 k a 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 지민 이 지민 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러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이. 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일을 몰아서 하느라고 지금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고칼로리 음식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또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저 양파 튀김 맛있던데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 단골집인 또이게 고갈비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예, 리모델링하고 이전을 했는데 예, 역시 맛있었습니다. 출근했는데 이리와. 경찰들이 이리와요. 길을 이리와요. 못 가게 막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우선 물론 일을 하러 아,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거 보뭐 하나 보니까 아, 민주노총이 데모하러 나왔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웃음> 이게 어디 돈가스더라 아무튼 돈가스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광화문 한가운데 기습 시위를 한다고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차들이 이 경찰 버스로 가드를 쳤습니다 엄청 밀렸어요 <웃음> 공덕에서 광화문까지 10분이면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자 진짜 물론 뭐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건 좋은데 <웃음> 저렇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건 좋은데 아, <웃음> 교통을 방해하면 안되죠 이게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어서 일찍 집에 가는데 <웃음> 광화문을 막아 놓으니까 이제 서대문에서 이렇게 기습 시위로 이렇게 모였어요 야 진짜 집에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을 다 막아 놔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제 전기자전거로 얼른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도망지금는도망차도망 도망쳐가지고 오랜만에 유부남 이기육이랑 <웃음> 예전에 <웃음> 총각시절 때 자주 먹었던 <웃음> 탄탄맨을 먹으러 왔어요 제 새끼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기욱이랑 맛있는 커피도 한잔 했어요 유부남이라서 커피만 먹고 얼른 집에 갔습니다 <웃음> 그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한강에서 멋진 노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맛없던 쌀국수인데 찍어놨었네요 맛없는거 먹어서 다음에 진짜 맛있는걸 먹으러 왔어요 이야 이집 맛있어요 푸짐하고 양도 많고 맛도 끝내줘요 네, 맛없는거를 먹은걸 한풀이 하려고또 단골집인 육회 비빔밥집으로 왔네요 역시 음? 맛있어. <웃음> 네 마이크가 잡음이 좀 들리길래 마이크 라인을 사러 잠깐 낙원상가에 들렸어요. 분위기 좋네. 오 시. 할아버지들. 야 근데 할아버지들이 여기가 아주 핫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맛있는걸 먹으러 왔네요 부쌈정식집 여기도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이제 먹을거라면 환장하는 우리 댄서형이랑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집 앞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이렇게 또 고추장불백을 조졌습니다 <웃음> 부쌈정식을 또 먹었네요 <웃음> 또 다른집에서 우쌈정식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이번주는 진짜 맛있는 거만 먹었네요 여기도 진짜 맛있죠 양평해장국집인데 기가 막혀요 여기 이건 아마 또 내일 또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일을 나와서 또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웃음> 요즘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저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런거나파야지 이렇게 미소가 나오지 아유 너무 힘듭니다 역시 멍멍이들은 귀여워요 제 얼굴 상한거 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쌀국수 맛없던거 먹어서 이제 진짜 맛있는 쌀국수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도 뭐 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눈꽃 치즈돈가스를 먹었네요 예, 진짜 잘 먹고 다니죠? 저는 맛없는거는 안 먹어요 <웃음> 이렇게 오늘이 끝났습니다 네또 이제 아,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드세요 <웃음> 이거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